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이 이어서 멋진 어른 정재일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예전 박효신님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녹음실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스태프들의 밥을 챙겨주는 게 약간 국룰이라고 했죠? 또 당연히 필수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녹음실에서는 보통 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저희가 PC방에서 1시간, 2시간 단위가 있듯이 보통 3시간, 30분 단위로 끊는데 이게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2시에 시작하면 2시부터 5시 반까지 3시에 시작하면 3시부터 6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녹음이 진행되는 경우에 보통 밥 먹는 시간 되게 애매해지니까 그냥 녹음이 딱 끝나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가신 다음에 이제 남은 저희 스태프들끼리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한 번은 정재일님이 피아노 녹음하러 오셨고 한 3시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녹음이 끝나가 6시쯤에 밥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녹음을 조금 더 하시려나 보다 왜냐면 녹음실에서 기본 최소 단위는 3시간 30분인 한프로지만그 이후로는 얼마든지 조금씩 조금씩 유동적으로 약간 PC방에서 후불제 이용하듯이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다시 녹음을 하는데 한 3번 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엥? 하고 녹음 정리를 하면서 어? 할거몇개안 남았으면 몇번더 하시고 빨리 끝내고 먼저 가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밥때 챙겨주신다고 밥은 제시간에 먹어야죠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저희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한번은 저희가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정재희님이 군대에서 자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드셨다고 그러길래 아.. 막.. 군대에서 불침먼 같은 거 하면은 잠을 제대로 많이 못 자고 이러니까 되게 피곤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 잠을 잘안 재워서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너무 많이 자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니까 아니 자기는 충분히 잤는데 군대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자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잠다 잤는데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어? 뭐지? 로봇인가? 사람 맞나?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일님이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으셔서 채식주의자에 가까우세요 근데 제가 듣기에 독일인가? 이런 데서는 채식을 하기에 엄청 편하게 시설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군데군데 뭐 편의점 같은 데만 가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편의점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음식들이 다 채식 기반으로 생산된 음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게 좀 불편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다 라고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장민승 감독님 영화에 정재일님이 피아노 녹음하러 오셨는데 그때 장민승 감독님이 저또밥 챙겨주신다고 페페로니 피자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녹음 중간에 피자를 먹었죠 그때 장민승 감독님은 밥을 먹고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랑 이제 정재일님이랑 같이 먹는데 그때 한 조각밖에 안 드시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퇴식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그때 저 혼자 먹으면은 괜히 제가 불편할까봐저 때문에 이제 같이 먹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또 와... 하고 또 감동을 먹었죠.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할까요?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관계가 지속될수록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점들이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참그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재일 님은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항상 너무 잘하시고 심지어는 그 배려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감동으로 전해지는 그런 사소한 사소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일적인 부분도 완벽하시지만 사실 근데 오히려 일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뭐 예민해지고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 남들을 잘 신경 못 쓰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배려가 넘치고 챙겨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정재인님을 보고 멋진 어른의 표본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나이를 먹으면 저런 어른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도 짧게 제가 기억하는 제일님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어라앉이었습니다. 뿅!